네, 저는, 네, 관련된, 안녕, 동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설치 안한 차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대부분 설치를 하고 다니는 안전장치인 블랙박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c c b 비를 확실하게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게 된 장치인데요 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박스 관련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제 차인데요 뒷문이 조금 찌그러지고 스크래치와 상처가 생겼는데요 며칠 전 저녁에 볼일이 있어 나갔다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당일날은 저녁이고 운전석 반대편 쪽이라 보질 못하고 그냥 왔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차 역시 투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운행 중에만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 중에는 녹화가 되질 않아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다가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24시간 하루 종일 내차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하려면 내 차의 블랙박스를 상시 전원으로 해서 주차 중, 운행 중에 계속 녹화가 되게 해놓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자동차의 전원을 사용하게 될 경우 차량의 전기 계통에 무리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가끔은 퓨즈 박스 내에서의 상시 전원 사용이 기계 오작동을 유발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배터리의 갑작스러운 소모의 원인이 된다는 거지 상시 전원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하면 보조 배터리의 사용을 권 하기도 하는데 그러자면 보조 배터리의 가격도 블랙박스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되는데 블랙박스의 기능도 디자인도 상당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고 요즘은 시큐리티 LED 기능 때문에 상시로 촬영이 되고 있다 하는 블랙박스의 존재감을 외부의 알림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뺑손이나 도주를 할수 없도록 큰 역할을 하기도 하지. 그래서 뺑손이도당한 김에 알아본 제품인데 이런 게 있더라고. 바로 이건데 태양열 도난 반지 LED 라이트. 이 제품 말고도 몇 가지 다른 제품들도 있기는 한데 전원을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선택했어. 제품을 꺼내볼까? 보는 것처럼 투명한 플라스틱 안에 간단하게 회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전원 스위치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껐다 켰다 할수 있게 되어 있네 장착하고자 하는 부위에 붙일 수 있도록 후면에는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고 작동은 어떻게 되는지 어두운 곳에서 한번 볼까? 보는 것처럼 한 3초 정도에 한 번씩 두개 LED가 켜졌다 꺼졌다가 반복이 되지 그럼 차에 들어가서 적당한 곳에 부착을 하고 어두운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이 제품의 장점은 블랙박스가 상시 전원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두 번째, 빛에 의해서 자동 충전이 되고 또세 번째,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필요할 때 켜고 끌 수가 있고 네 번째, 주변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점등이 되고 다섯 번째, 배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방전될 염려가 없고 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배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착만으로 설치가 편하다는 거지 이렇게 작고 저렴한 제품이지만 설치를 해놓으면 수차태 테러 뺑소니 또 도난 방지까지 조금은 안심할 수가 있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물피 도주, 주차 테러 뺑소니의 경우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타인의 제사에 피해를 주고 땡손이까지 괘씸함에 비하면 약한 처벌이 아닌가 싶은데요.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사고를 낸경우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고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양심적이고 믿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가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